안녕하십니까. 유진로봇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강태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어드벤텍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저희 유진로봇에서 진행 중인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과 이 사업을 어드벤텍과 어떤 방향으로 코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진로봇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아이클레버 청소로봇뿐만 아니라 스마트 어셈블리 시스템 사업, 스마트 로지스틱 시스템 사업, 그리고 Autonomous Mobility Solution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유진의 Autonomous Mobility Solution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utonomous Mobility Solution은 크게 라이다 센서가 포함된 센서류, 라이다와 비전 슬램 그리고 ANS,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이다 플러스 AI 솔루션을 포함한 로보타이저션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Autonomous Mobility Solution 중에서 ANS의 핵심 솔루션인 센서, 슬램 솔루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센서 컴포넌트에는 라이다 및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이다의 경우에는 3D, 2D 라이다를 개발 및 판매 중이며 3D 라이다는 싱글 채널로 수평 270도, 수직 90도의 필드 오브 뷰를 제공합니다. 수직 각도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조절 가능하며 와이드 필드 오브 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카메라의 경우에는 싱글 카메라와 스테레오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며 싱글 카메라 기반의 슬램은 저가용으로 청소 로봇에 사용 중이고 스테레오 카메라는 120도 F o v 를 가지고 있어 서비스 로봇에 적용하여 장애물 감지 및 거리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진 슬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램 기술을 활용하면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을 동작하여 맵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맵상에서 로봇의 위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진의 슬램 솔루션은 다양한 환경에서 현장 테스트 및 적용을 해왔으며 이러한 슬램 내비게이션 솔루션은 저희가 개발 중인 AM 보드와 함께 제공됩니다. 저희 AM 보드는 유진 라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이다 센서와 호환 가능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유진의 라이다와 슬램을 활용하여 3D 맵을 작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지면과 가까울수록 붉은색, 멀어질수록 푸른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진의 슬램 내비게이션이 적용된 사례로 유진 로봇 카페에서 사용 중인 커피 배달 관련 동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페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바리스타가 주문을 받고 음료를 준비해서 로봇에 넣어주면 FMS를 통해 자동문을 통과한 후에 엘리베이터 승차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네 자동문을 통과했고요. 그 다음 엘리베이터를 대기 중입니다. 엘리베이터 승차를 하고 있고 네 승차 후에는 목적지 도착층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층에서 해당 목적지로 가기 전에 네, 자동문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연동을 하게 되고 오픈이 되고 나면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유진 ANS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NS 솔루션을 활용하면 기존의 매뉴얼로 작동하는 기기들을 저희 솔루션을 포함하게 되면 자율주행 가능한 로봇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로봇 내비게이션을 위한 커스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며 라이다, 카메라, 슬램및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FMS, 드라이빙 유닛 개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링 서비스에는 ANS 기반의 로봇 제품 개발 관련 컨설팅 및 SI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 스테레오 카메라와 3D 라이다를 이용하여 맵을 작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레오 카메라와 라이다를 활용한 퓨전 매핑은 공항, 병원 및 공장과 같은 광역 환경에 적합하며 어둡거나 좁거나 다이나믹한 환경, 그리고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환경에 이상적이며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저희 ANS의 컨셉을 보여주기 위해 데모 용도로 제작된 자율주행 쇼핑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일반 마트용 카트에 라이다 센서, 어드밴텍의 SBC, 와이파 모듈과 함께 드라이빙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SLAM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맵핑, 로컬라이제이션, 경로계획, 경로 트래킹 및 장애물 감지 및 회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저희 FMS, 플릿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릿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멀티로봇을 컨트롤하는 중앙관제 시스템입니다. 각 사이트의 맵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관리, 테스크를 지정하고 트래픽 컨트롤, 엘리베이터와 자동문과 같은 리소스 관리, MES, EMR과 같은 고객 시스템과 연동, 멀티로봇 모니터링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FMS와 관련된 두 개의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오른편 영상은 FMS를 활용하여 좁은 공간에서 멀티로봇을 제어하는 영상이며 왼편의 영상은 2018년 말에 현대 엘리베이터 무백스와 진행한 POC 동영상입니다. 호텔 여행가방 배송 시나리오로 진행을 했으며, FMS와 엘리베이터 서버와 연동을 통해서 자동문 및 엘리베이터 승하차 환승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저희 Autonomous Mobility 플랫폼인 GoCart입니다. GoCart는 자율주행 기반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병원, 공장 환경 등이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페일로드의 제품군을 가지고 있으며, ISO 13482 기준의 PLD 세이프티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국내의 다양한 환경에서 PLD 테스트 및 데모를 진행하면서 축적된 다양한 피드백을 적용하여 제품 성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고카트 제품은 저희 국내외 디스트리뷰터 또는 SI 파트너사를 통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왼편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위치한 진단검사 기관인 랩티스트에서 검체 배송 시나리오로 진행한 필드테스트 동영상이며 오른편 동영상은 파트너사와 진행한 병원 CSSD 환경에 적용을 위해 진행한 POC 동영상입니다. 기존에는 컨베이어나 스태프가 수동으로 바스켓을 로딩, 언로딩 해야 했는데 저희 고카트 200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동 로딩, 언로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양산을 위한 PO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현재 어드벤텍과 유진이 협력하고 있는 내용을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진의 슬램 내비게이션 솔루션은 어드벤텍의 AIM-286보드에 탑재되어 있으며 로봇 플랫폼에는 어드벤텍의 와이파이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MS 소프트웨어는 어드벤텍의 산업용 PC에 탑재되어 있으며 자동문 연동을 위해 윌레이 모드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어드벤텍과 유진의 협력 분야를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벤텍의 Edge Intelligence와 파 a 클라 Cloud 서비스의 IORT, Internet of o b e r i n g Things라는 솔루션 레디 플랫폼으로 유진의 플 e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함께 ANS 솔루션 연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진의 FMS에는 사이트 구성, 테스크 지정, 관제, 리소스 관리와 같은 기능이 제공되며 맵 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는 어드벤텍의 와이즈파스 대시보드와 연동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진 로봇의 자율주행 솔루션 및 어드벤텍과의 협업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